1년 배울 거를 3개월에 배워도 되지 않을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?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선생님이 뭐그 가르쳐 주시는 시간마다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해주시고 꼭일대일로다 코칭도 해드리지만 충분한 연습이 반복이 되고 해서 많은 이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가 이제 잘안 됐으니까 이렇게 저한테또 수업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. 네네. 어떤 게 제일 좀안 됐었어요? 일단 코드 잡는 방법이 처음에 다른 데서 배웠던 거하고 좀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었어요. 코드 잡는 게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아무 그냥 손이 가는 가는 대로. 가장 쉬운 법부터 뭐 1번 손, 2번 손, 이게 손가락 이렇게 잡았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5에서부터 6번 줄서부터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잡는 그거하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가장 기억에 음. 남는 것 같습니다. 하나, 더하면 이제 스트로크. 이게 업다운 방법. 요즘 가장 많이 이제 좀 느끼는 게 이제 오래도록 이제 안 하고 배 기타를 안 치다 보니까 이게 손목이 잘안 됩니다. 힘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이 지금은 조금 저 나름대로 힘도 많이 빠지고 좀 많이 이게 연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제 수업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에게 추천하는 한마디를 하자면 어떤 말씀해 을 주시고 싶으세요? 어, 다른 데서 배우셔도 되고 뭐 여러 그 선생님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현종 선생님께서 한테 배우시면 1년 배울 거를 3개월에 배워도 되지 않을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여간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르페지오 탄염법과 패턴 레슨 영상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설명문의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